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군 부여 궁남리에 있는 궁남지에 가보겠습니다. 궁남지가 어디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여 어디에 있다. 이 궁남지는 백제벨궁의 연못이었습니다. 원래는 궁남지가 말의 방죽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부여업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공감지는 백제 무왕의 출신 비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백제 무왕이 누구냐? 백제의 제30대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라에게 영토를 많이 빼앗겨서 무왕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라로부터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는 1년으로 평생 동안 왕위를 제위하였습니다제위기간은 제휘 서기 600년부터 641년 그 40년을 넘게 제위를 하셨습니다 이공감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 엄청나죠 그때 인공 연못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보셔도 엄청납니다. 광활한 대지입니다. 저 보세요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죠? 이 넓은 곳에 그 당시에 무왕께서 여기 궁남지, 이게 지금 포롱정이라는 궁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연꽃들입니다. 연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다 보면은. 연꽃들이 막 피었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여기 궁남지를 잠깐 들려봤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부유 가실 일이 있다면 여기 궁남지도 한번 들으셔서 그때 그 나라의 옛 초성들의 얼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